강의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팀 빌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팀 빌딩에 대해서 S&B 컬처와 시드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병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S&B 컬처와 시드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빌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뭐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또는 시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아이템, 뭐 창업 자금, 사업 계획서 등의 창업에 필요한 필수한 중요한 요소들은 아주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창업의 주체자들 즉 팀원 구성이라고 말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 회사의 팀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창업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자들이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자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외주 작업으로 돌려서 작업을 한다거나 회사 중요한 마케팅 부분을 전적으로 외주로 맡긴다거나 하는 등의 실수를 간혹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 문제를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번 올바른 팀빌딩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그룹폰의 사례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룹폰은 피버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용 찬출이 아닌 사회적인 단체 행동을 위한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기존의 20여 명의 고객에게 회사 1층에 있는 피자집의 할인 쿠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다양한 가게의 할인 쿠폰을 들여와서 신청자의 수요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구매자들에게 쿠폰을 보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이 기업이 저희가 참잘 많이 알고 있는 티켓 몬스터의 모기업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티켓몬스터를 M&A 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더 신기한데요. 그럼 그룹폰이라는 그룹에서 팀빌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초의 그룹폰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피보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쿠폰을 팔고자 했을 때 그룹폰에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령 뭐 창업자가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음,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드프레스를 만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혼자 개발할 수 있고요. 판매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업이 성장 측면과 발전을 본다면 팀빌딩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로폰이 소설커머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네. 창업이 중심에 있는 팀빌딩이 매우 중요한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이슈들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 업체에서 어, 팀 소개 장표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팀 소개 장표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지 이에 대한 이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모바일 게임 업체를볼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팀 장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물이 매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1순위로 보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가치의 제조는 가성비를 포함한 서비스 부분까지 가치구현이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제조업의 역할을 제품으로 한정하였으나 이제는 제품과 연구, 디자인, 서비스, 이 제공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팀빌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팀빌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뭐, 세상은 혼자가 살아가기 네. 힘들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창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게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집단과 결합하여 좀더큰 집단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게 현실적인 거죠. 마치 가족으로 시작해서 학교, 지연, 적인 유대 가문 등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끈끈한 존재가 되듯이 말입니다. 뭐 이렇듯 세상은 혼자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고요. 창업 또한 혼자 시작하는 것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창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팀 빌딩, 즉 인적 자원의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혼자보단 둘이 좋다란 말씀이신데 창업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될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자신이 창업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인원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다 보면 자칫 자신이 독선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창업으로 나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같이 인연해 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혼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결정지어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인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나운서님 혹시 그 아나운서님이 네. 창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창업을 해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제가 그런 위치에 서본 적이 없지만 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 일단 그,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심리적인 외로움이 매우 큽니다. 그 아무래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창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은 고민거리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외로움을 위로받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유대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창업은 그야말로 역경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많은 절망을 맛보게 되는데 둘이라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팀 빌딩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매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업자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루퍼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창업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업무 분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 이렇게 팀이 되어 협동해 나가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네트워크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 창업에서는 사회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였을 때 자신이 창업을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팀 빌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